대우림 문답, 문답은 159문입니다. 은혜의 방도 10번째 내용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였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웃음>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신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신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어, 우리가 그리토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웃음> 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가? 뭐 충분한 은사를 가진 자라야 하고요. 또 공적 과정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할때 부지런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바른 교훈으로 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른 교훈과 또 부지런히 그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내용까지 지난 시간에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먼저 보고, 또그 다음 부분을 또 하나님의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그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 이루려고 말씀사역자를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보내신다 교훈합니다. <웃음>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그게 나오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또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는 일에, 아, 인간이, 이제, 세움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교회라고 하는 그 기관을 만드시고, 교회에서 일할 어 일꾼들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복받고 형통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뭐, 가시적으로 그렇게, 그 잠시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리도 안에서 완전한 형통을 이룬 자입니다. 법정적으로도 이루고 실질적으로도 이루고 죄권세에서 곰짝 못하던 존재들인데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천국을 진노하는 자들이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됐지요 그러니까 죄책과 죄의 오염 가운데 사단에게 메어가지고 육신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웃음> 교회에 속했고 교회에 속한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달라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첫 번째로 달라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 사람과 피조물 사이가 달라졌어. 사람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달라졌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왼수가 될수 있는 사이로 된 거지. 부부 간에도 왼수가 될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가 될수 있고, 예. 네. 주종 간에도 왼수가 될수 있고, 그게 달라진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또, 피조물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피조물을 잘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범죄함으로서 피조물이 이제 대항하는 걸로 나오죠. 피조물이 이제 인간을 대항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공격도 대항이에요. 네. 모든 것이 이제 재앙으로 오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그그 그 다른 그 비존물들 그 바이러스나 뭐 이런 그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그렇게 죽어서 끝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공격을 받는 피정물의양육강 그 지금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나가면 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냥 무방비로 나가면 그 동물들의 위험이 고 뭐, 강물의 위험이 고 무슨 바람, 기후의, 뭐, 다. 뭐, 바이러스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갖 벌레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저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피도,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들도 원상이 되기, 원상의 위치로 올라가길 바래요 다른 피조물 다 깨졌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원수 같은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원수 사랑을까지 할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또이 피조물의 그 공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죠. 네? 그건 그것을 잘 다, 한시적으로라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제어해 주시니까, 그, 것들이 우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벌레도 그래요. 일찍 데려가려고 그런 거 벌레를 사용하셔서 데려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호흡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심장의 맥박을 주장할 수 있어요? 휘어져가는 머리턱 하나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아침에 눈 뜨고 생활하고 저녁에 눈을 그 붙일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다 시인이 돼야 돼. 그런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나. 이게 널 맨날 똑같은 날인데 뭘 좋아해. 뭐 그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새로워지는 날이잖아요. 만물이 새로워지고 만물이 충만해지는 일에 우리가 그감 가담하기 위해서 눈을 뜬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위해 그러니까 그 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적 생활, 그 질서 있는 생활을 통해서 그거예요. 그리고 제일 질서 있는 통화, 생활 중에서 제일 뭐냐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마음판에 새기고 그거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불안하니까 외우고 여기에 참여하고 언제 두려우니까 여기 참여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토 안에서 두려움을 벗어나어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그 자유케 하시고 안식을 주신 것 그리토 때문에 그걸 믿으라고 하면 믿는 사람은 그 거기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이제 타락한 옛사람의 성향이 있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도 일시간에 들어오고 그냥 겁나기도 하고 사람의 또 체질에 따라서 또뭐 높은 데 올라가면 벌벌 되기도 하고 뭐또 꼼꼼한 데 가면 벌벌 되는 사람도 있고 산 속에 들어가면 저는 산에 들어가면 겁나더라고요. <웃음> 그런 사람 그게 이제 자기 성향이에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아주, 그,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신자라. 않아? 그 은혜라는 게, 그게 주님이, 복음이, 아까 낮에도 복음 얘기했잖 복음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그런 진리가 은혜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또 은혜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죠. 저 오늘 목사가 저기 뭘또 연구해 가지고 와서 또 뭐라고 뭐 이렇게 떠드나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머릿수 채우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 또 꼴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꼴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을 이루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교회원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주님께 에, 혼상으로 소통하고 주님께 찬양으로 소통하고 그거 하러 오는 거지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안 가면 안될것 같아서 체면이 있지도 그동안 다닌 습관도 있고 마음은 별로 갈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돼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게 그게 이제 만물 충만과 만물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 우리 공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그 경건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한주 동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과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확인하는, 확인하고 서로 나누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세상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다, 그런 얘기도, 그 근본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할수 있죠. 근데 그런 그런 목표도 없이 과정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그건 진짜 아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즐거울 즐거 아까 저기도 시편 그 <웃음>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그를 즐거 즐거워할 기 예?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 음. 교회 사역자를 보내는 이유가 그런 기본을 이루기 위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우리 아는 사람 어좀 말씀도 그냥 그냥 저냥 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꼭 뭐 다른 사람 금방 또 대체할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부르지 뭐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 부르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고 그걸 확인해 봐요. 그런 은혜가 없으면 다 정치적이 됩니다. 예. 교회 일이 다 정치적이에요. 예. 교회 봉사도 자기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비참한 거죠. 아무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는 묻는 그 성경의 대답. 여기서 이제 이런 에베소 말씀이 그 주님의 대답이 됩니다. 주님은 당신 스스로 말안 맞으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통화했으니까 사람의 말은 별로 안 들어와. 그렇게 마, 말하면 얼마나 교만한 거니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시,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실 때도 반드시 사람을 써서 일해 가지 구약의 그 스루파벨 성전을 지을 때도, 그네미아가그 와서 성벽을 쌓을 때도, 그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면서 그냥 밤낮, 그냥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그 하나님이 일하신 걸 약속을 내다보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써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내가 자원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자원하지 않아요. 그 일에 끼질 않습니다. 은혜. 봉사도 안 하고, 예, 자기 시간도 안 드리고, 예, 자기 물질도 안 쓰고, 자기 경력도 안 쓰는 거지. 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자기 현, 현실적 쾌락과 안위를 위해서는 다 돌아다녀도 그 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데는 절대 안 움직인다. 손발에 그 자문의 그 말씀에 그런 게 계속 나와요. 감각 기관을 써서 그 사람의 신앙을 표시하는 건데 손, 눈, 귀, 입, 예, 발, 마음 <웃음> 그런 걸 써가지고 자기가 가진 신앙을 표출하는 거예요 손을 쓰는 것도 도덕질을 하고 자기 영광을 추하던 것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맨날 그 탐하는, 눈으로 탐하는 걸 보던 것도 죄하고볼걸 보고 볼. 맨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던 그 귀도 들을 것만 들으려고 합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영광, 자기 과거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던 그 입으로 주님의 그 성어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성할 때는 그런 걸 반성해봐야 돼. 내 눈으로 뭘 얼마나 보고, 내 귀로 얼마나 듣고, 내 입으로 얼마나 말하라. 반성할 땐 그렇게 해봐야 돼.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을 마음이 그걸 다 주, 주관하니까 네, 마음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그이 이 비록 이제 사회적으로 은사를 받아서 일을 해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알고 즐겨서 그 일을 하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야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다 쓰는거죠 하나님 나라에 아무튼 주님이 선물로 보내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게 받아서 주의 성도들에게 전파해야 목사가 자기 꾀로 말씀을 전하면 그 교회는 죽어요 그냥 죽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의 사역자들도 그래 자기 자기가 뭐꽤가 좋아가지고 인생을 잘 사는 거 가족들한테 얘기해봐야 그거 죽어요. 가족들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을 도, 본받으라고 했을 때는 그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학실력이 얼마나 좋고 내가 구변이 얼마나 좋고 이거 안해서 오히려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이 일만 마디 말 방언을 할지라도 한 마디 깨달은 말이 더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가, 가정의 가장들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연합돼 갖고 살아가는 거를 식구들이 알아야 돼. 목사 저희 가정의 저뭐 교회 목사도 그렇고 맨날 먹을거리 볼거리나 쫓아다니고. 에? 맨날 안 봐야 될 거나 실컷 보고, 그러면서, 그, 이제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는 잘 살아라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가정사역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앞선 사람이 교회사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가정사역자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라면 그런 위치, 그런 그 권리, 책임, 그거를 다그 누려가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자기 부인이 안 되고요. 그거 안 하고는 그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단번에 그냥 쭉쭉쭉쭉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분도 있고, 그게 이제 사람의 그, 뭐, 달란 에 따라서 천천히 되는 사람도 있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되는, 천천히 된다고 뭐라고 할수 없고, 빨리 된다고 높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거지.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그, 사, 사, 저희, 직분을 세우시고, 어, 이렇게 직분자들을 선물로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다. 만물을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는 곧 성도들을 온전히 하고 주의 몸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한다. 예? <웃음> 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주님이 먼저 내리셨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에 오르신자입니다. 9절에서는 땅 아래곳으로 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에베소 그 4장 9절이요. 네. 내리셨던 그가 이제 <웃음> 이 표현, 이 표현 위에 주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해석합니다만 사도는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과 대비해서 땅에 내려오신 사실을 언급하는 듯합니다. 자세한 논의는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목적을 말하는 것은 먼저 낮아지신 목적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그리토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시복음에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주님이 찾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만물회복에 그리고 만물충만의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물론 뭐 주님의 그 영원성을 생각하면 창조 전에 그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의논 속에서 이미 되어진 것이긴 하죠. 우리가 더 따져 보면 성경에 그것이 이제 우리 추정할 수만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웃음> 낮아지신 목적이 만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목적이다. 하나님이신 그리토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데 그렇다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의 주제자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피조물이 되셨다. 그것도 티끌티끌만도 못한 그냥 범죄에서 벌레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됐는데 그 형상을 입어서 오신 것. 그 사랑이, 그 사랑을 목상하면요,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 어려운 사람 좀 동정하고, 그 베푸는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위치로 낮아진다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위한 거는요, 그건 땅에, 땅의 시간, 땅의 수준에서 보면 그냥 땅에서 일어나는 좋은 덕성이죠. 근데 주님이 낮아지신 것을 기초해서 그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건 진짜, 어, 성육신 하신 그 신학을 그삶 속에서 제대로 구현하는 거죠. 제대로 구현하는. 그냥 자기 자존심, 뭐, 아상,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고 어떻게든지 안 보이려고 하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드렸죠 오픈부터 한다고 나는 저기 노숙자들하고도 하나라고 노숙자만도 못하다고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면 예? 나는 좀 버러지만도 못하다고 하는데 같은 인간보다 못하다고 얼마든지 할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잘났다고 높일 수 있어요? 말이 안되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다 외부로 부터온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육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게 장막을 친다는 말과 같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1 4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약속하신 대로 그 하늘의 시경을 보이시고 성막의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지키하시고 그 속죄소 시은좌 그그 지성소 안에 거기 오셔서 그 영광을 보이시는 거. 원형의 일이라. 그거 가시적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도 죄가 있으면 죽어버리는데. 그, 그, 그, 영원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 죄인들이 그 눈이 어두워서 그, 그 빛을 빛으로 여기지 않. 어둠에 가려져요. 요한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요한일서의 내용도 그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의로 오신 예수님 그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참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의 신학도 크시고 부활의 신학도 크고 승천의 신학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 승천에서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그것도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냥 교리, 교리적으로 교리 조금 외워가지고 그럴 것이다 하고 추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가시적으로도 보여주셨고 실제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약속대로 성신을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 영광의 두려움을 알고 그 영광의 경외심이라는 게 그, 그, 하나님 앞에 그, 그, 외경심이잖아요. 이게 교회를 나올 때 그냥 건들거리면서 올수 없고요. 교회로 모일 때 먼저 와가지고 뭐 시간 전에 오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와서 다른 성도들이 와서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거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네? 여권을 만드는. 그게 그게 은사지 말씀 전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그게 행위로 말씀을 드러내는 은사예요. 그게 그게 인카네이션의 은사, 높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은사, 그것이 은사예요. 그게 신약의 그 작은 성도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보다 뛰어난 은사예요. 그 실체 안에 있으면서도 맨날. 지지궁상하고 맞지 못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 내용이 나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너무 송구스럽잖아요. 우리가 더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해야 될 일인데 마지 못해 한다면 얼마나 이게 송구스러운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자식들. 근데 그걸 보답하는 것도 그 정상한 효자들은 내가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도 알죠. 인간적인 사랑도 그런데 그그 그, 인간적인 사랑의 원형의 사랑, 원천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람다 어째 이렇게 누추하게 사냐 이거요? 비루하게 그렇게 삶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만물 충만은커녕 만물 만물 그 파괴범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웃음> 구원은 구원 자체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만물 충만을 위한 일이에요. 만물 통일을 위한 일이고. 지금 만물이 지금 우리 죄로 인해서 지금 다 양육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린 양과 독, 어린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런, 그런 관계를 얼마나 희망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일, 일부 우리가 볼수 있죠. 이제 사자 조련하는 사람, 뭐, 원숭이 조련하는 사람, 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가지고 그걸 기억해서 만났을 때 그냥 맹수같이 안 하고 가족같이 막 안기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경험할 수 있는 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교만하게 너무 방만하면 막 물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모든 피조물도 원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잘 받는 그냥 혼자서 남, 남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교우들 앞에서 좀 자랑해야지. 이게 아니고 봉사하고 만물충반, 만물회복을 위해서 만물통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게 이게 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잘 알아야 돼. 그냥 혼자 말씀 정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일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거룩한 교회에 속해서 그 지체로 행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 뜻을 이룬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고 그 말은 공허한 말입니다.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배 위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격입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한 얘기인데 김, 어, 어, 김찬 목사님도 그런 의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간다는 건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랑 가운데 하나 돼요. 그리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전부 합리주의죠. 인본주의죠. 세속주의죠. 뭐 이런 과학주의적 시각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도덕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행보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사람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그 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과정의 일을 하는 거지 그냥 무슨 표 하나 채워가지고 어떤 내 주장 밀어붙여서 뭐 해보려고 예 그러고 책임져야 될 때는 한 번도 책에 만지고 그거, 그거 회의에 참석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회의에 참여하는 게아니에 과정 속에서 시험 들어서 혹시 그랬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그런다면 참 비참한 일이에요. 아무튼 만물 충만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영속 질서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받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몸이 충만의 충만이라. 이 교회가 충만의 충만이라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회예요. 이 교회당이 아무리 뭐, 로마 캐톨릭처럼 꾸며도 여기 그런 생명의 움직임에 없으면 초때는 옮겨진 교회에요. 지하 무덤 속에 있어도 그 그런 생명의 움직임은 그 바른 교회죠. 사도는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토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리토는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그 능력이 그리토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얻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를 얻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으신 분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그 에베소 아 필리포서 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에 대한 내용.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 교회의 머리. 모든 권세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그를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또 엄청난 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토를 주로 알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아는 것 그분이 높이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 회복을 위한 만물 충만을 위한 일을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한주 보내고 와가지고, 아 뭐, 모르는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정회원이 된 사람이라면, 그런 사실을 알고, 거기에 한 분자로서 자기를 들여가야 돼. 교회에 이제 세례받을 분들이나, 입교할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제, 여기, 윤정이나 소망의 나이 정도쯤 지나면, 유대인들은, 보통 13세, 14세에 이제 그 성인식을 합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은 15세, 16세에 혼인들도 시키고 했어요. 옛날에. 그니까 그만한 나이 때가 되면 이제 사춘기 지나고, 어,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아, 이제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 한 회원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 저기 교회 입교를 해요.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저절로 입교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혹은 많은 중에서 그냥 한 교회 선택해서 그 목사 잘 만나 가지고. 그냥 한 종교생활을 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교회라고 하는게 하나님의 완전한 치리기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의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성도들에 의해 하나가 되요. 만물 충만을 위한 일을 한다. 자기의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생각 말 행동에서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피조물도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지는 거. 하나님도 그 속의 은혜를 결과로 보시면서 안식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웃음> 이렇게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게 그리토가 충만하게 되는거죠 그리토께서 즉 <웃음> 그럼 교회가 어떻게 충만해지냐? 아까 제가 오전 설교 때 사실 그 부분을 얘기 못하고 끝냈는데, 골롯에서 3장, 이제, 10, 10절, 11절에, 10절, 11절에 보면, 여기는 또 9절부터 읽, 읽게 됐는데, 9절부터 먼저 읽고, 이제 이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폴로세서 3장 제가 이거 신학교 경건회때 강설한 내용 중에 나, 나옵니다. 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녀 안에 계시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계층이 없어지고 통일을 이루는 데서부터 만물 충만이 이루어진다. 만물 통일이 이루어는 거야. 만물 통일이 만물 충만과 만물려 있는 거 여기서부터 지식적으로 차별하고. 너는 지식이 오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 수준까지 올라오라 올라, 올라 오면좀 기다려. 예. 네. 너는, 뭐, 너는, 뭐, 지금 제, 제 꼴도, 제골도 저기, 그, 감당 못하니까 너는 제꼴 감당할 때까지 있다가 나하고 그때 하나가 되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여기, 뭐 야만, 야만, 수구디아인. 뭐, 종, 자유인, 그리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도를 아는 지식을 먼저 일장, 그, 일장 뒷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어, 이, 저기, 그, 그 복음의 일꾼이 됐다고 그래요. 교회의,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꾼,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 그 다음에 주에 종된 것, 그런 거 얘기한 다음에 교회 의 일군이 됐다고. 교회 의 일군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그리스도인들이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생활에, 새로운 생활을 할 때, 요런 모습부터 취해 가야 된다. 예?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 내려놓고 그리또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만물 충만과 만물 통일과 관련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지식 가지고 까불고, 돈 가지고 까불고, 예, 그뭐 그런 건안 됩니다. 그건 진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3장9 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해놓고 차별하면, 그 헬라적 그리토인들이 그 골로세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신화적인 얘기를 부과시키고, 예? 종, 저, 그리토 종교 철학적인 내용들이 그 기, 교회 안에 끌어들어오고, 유대, 유대주의 종교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리토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거짓 선생들이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선생 노릇 했어요 아, 권력 행사하고 지배를 권위를 내세우고 지배를 했다 오늘날도 은혜가 없으면요 노예고 교회고 막 그렇게 돼요 만물 충만의 일 만물 통일의 일 시작도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그리토가 전부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그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전부이시고 전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표현은 그리스도 외에 없고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이게 교회는 개인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사회.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누구 외모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토가 보여지는 사회. 두세 사람이라도 그런 사회가 돼야 돼. 그, 그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회를 세 사람이라고. 그, 교회를 다른 표현으로 세 사람이라고. 둘째 아담 안에서 세 사람이죠. 첫째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게 실패했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충만케 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높이 되셔서 성신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충만케 그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든 자기 뭐 업적 자랑, 공로 자랑, 머리 자랑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웃음> 세 사람을 입은 교회가 바로 그리토 외에는 없고 그리토로 채워진 그런 세계입니다. 세 사람으로 행해지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토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리토로 행합니다. 세 사람으로 행하는 교회는, 신, 교회와 신자는 내가 곧 옛사람, 내 옛사람이 그리토와 함께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토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갈라디아스 2장 20절이잖아요.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오직 그리스도지요. 그건 무슨 그 어떤 교리적 표, 표어를 써가지고 집단 최면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단들처럼 오직 예수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그리토의 그 말씀과 성신에 그리토의 영이신 성신으로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교회 속에서 하는 일을 할때 그게 참된 교회가 되고 만물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주님은 지금 이런 사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롭고 복되고 능력 있는 나라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 물론 이 거룩한 사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이 사회가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 다툼하고요. 직분을 인간적으로 세우려고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음. 믿음을 떠나서는 이 사회가 아니라 세상 사회가 됩니다. 우리 각각 안에 내주하시는 내 내주, 내주하는 죄로 말미암아 원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다 죄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게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그 행하게도 될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 요압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과 인척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 사회 안에서 그 세상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이제 다윗이 힘없어지고 그러니까 압살롬을 세워서 딱 저기 뒤에서 상황 노릇 하려고 한 거잖아요. 앞살롬은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그래서 그때로 안 되니까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웃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군대 장관을 세우는 일에서 배제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시기가 나가지고. 요압의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요소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사악한, 사악한 것인데, 인간적. <웃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요압의 요소를 피할 수 어, 어, 없겠지만, <웃음> 그런, 그런 요압의 요소가 지배하면요, 지금, 뭐, 이제, IRC나 IRPC나 블라인 하는 게, 이요압의 요소가 너도 나도 모르게 그냥 끼어들어온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김홍전 목사님이나 그최 목사님, 천학재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 밑에 사람들이 그 요소를 끌어들인 거예요. 또 거기에 영향받은 뭐 IRP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과 분열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만물 회복, 만물 충만, 만물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 교회의 지체로서. 근데 그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에 의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할수 있다는 걸 다시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웃음> 그,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난도 받고 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물 통일을 위한 만물 충만을 위한 그 일을 할수 있다. 우리가 그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9장 27절에 내가 전파한 복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이거 자신의 그 연약한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말했으니까 자신은 거기서 제외되는 인물이다? 절대 생각하지 않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해놓고 제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저도 죽을 인간이에요. 예. 저거 저도 버림받을 인간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잘 살펴셔야 돼 신앙생활을 한다. 경건생활을 한다. 교회생활을 한다. 교회 일꾼으로 산다. 복음의 일꾼으로 산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 그렇게 할 때,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 일을 하나.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냐, 왜 직분을 허락하지고왜 교회를 교회의 머리로서 일해가시나, 왜 성신을 보내셨나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교통해야지. 제 궤로 개혁신학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위에 군림하면, 저는 제일 먼저 죽을 인생이에요. 제일 먼저 죽을 인생. 여러분들도 스스로 말한 것에 눌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신령한 그릇으로서 교회 충만, 만물 충만, 만물 통일을 이루는 일에 복되게 쓰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